가야 하는데 얼른 뜯어보고 나가려고 엄청 커. 올해 개봉한 영화 나다운 포스터도 샀고 이번에 요시고 가서도 포스터를 좀 사가지고 액자를 따로 주문했어요. 완성 와 이거 엄청 오래 걸리는구나나다오포스터예요 완성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액자에 넣었습니다 와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제품 제가 요즘 계속 러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깅스나 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뮬라웨어에서 구매했어요. 저는 뮬라에서 4사이즈를 입고요. 검은색이랑 똑같은 종류인데 색상만 달라요. 그리 얘는 제가 화이트 색상 레깅스를 꼭 사보고 싶어가지고 제 기억에 얘는 노블이 아니었고 뮤즈 팬츠예요. 화이트 레깅스가 색깔이 너무 예쁘다. 탑은 제가 뮬라에서늘 입던 제품인데 그냥 스포츠, 투인원 스포츠 브라? 해서 여기 뒤에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이렇게 걸어서 흔들림 없이 잡아주고 일상생활할 때는 풀어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건데 얘의 단점은 이... 얘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좀 입었을 때 가슴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가 제일 편하고 색상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 색상 이렇게 두개 샀어요. 너무 예쁘죠? 이 레깅스랑 탑이랑 어떻게 섞어도 색은 예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러닝 때문에 옷을 샀잖아요. 그래서 러닝화도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러닝화도 샀거든요, 나이키에서. 짠. 요거는 제가 언제 샀냐면 구미 갔을 때 샀어요. <웃음> 제전 브이로그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구미에 슬리퍼를 신고 내려갔는데 조니가 제 슬리퍼를 다 물어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살겸 백화점을 갔는데 그냥 막 슬리퍼보다는 러닝화를 하나 더 사는 게 좋아서 요거는 이미 몇번 신었어요 여기 안에 2021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러닝화예요 저는 이게 되게 낮은 러닝화를 좋아하는데 나이키에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신고 달려보니까 탄력은 훨씬 잘 받아요 내가 뛴다는 느낌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맛있어 보인다 언니 어, 진짜 맛있어 어이가 없다 그 와중에 밥을 먹는 내 자신 <웃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패션이냐면요 집 앞에 돈가스 사러 나가는 패션입니다 새우튀김을 주문했어요 네. 집 앞에 작은 빵집이 있는데 갓 나온 통밀빵 사왔어요 따끈따끈 와 완전 따끈따끈해 예술의 전당 앞에 허수아비라는 돈가스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대회 리허설 끝나고 내려오면 친구들이랑 꼭한 번씩은 먹었던 그 닭가스집인데 거기서는 제가 항상 김치나배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이 나서 김치나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야. 싫어. 심 얼굴 표정 봐. 어떻게? 심통났어 새로 신발을 신고 달려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하체의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승마를 하고 있어서 안쪽에 근육이 좀 붙더라고요. <웃음> 제가 요즘에 지금 달리기, 승마, 클라이밍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팔에 근육이 더 붙어버린 것 같네, 클라이밍 시작하니까. 시무예 제가 무화과 잼 만들고 싶어서 무화과를 엄청 많이 주문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하면 한 18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kg! 이걸로 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좀 나눠주고 제가 또 나눠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제가 무화과 잼 먹고 빠져가지고, 너무 크게 잘랐나? 무화과 잼은 그 씹히는 맛이 좋아서, 농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식으면 이거보다 좀더 껄쭉해진다 해서 한 요정도? 안 했어요. 이거는 그냥 친구들 맛보라고 나눠주려고요. 어, 작으니까 넣는 게 엄청 힘들구나. あってか。 또 엄청 만들었어요. 심지어 무화과 다쓴 것도 아닌데 이만큼 나왔어요. <웃음> <lumpurs> <놀람> <놀람> <màum>. <놀람> 이번에는 안 고장 나겠지? 이건 정말 맛있어